자 스프라이트의 형태 구현 자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형태는 음. 자우리 코드탭에 자 형태라고 하는 자 메뉴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요스프라이트 형태는 모양, 크기, 색깔 픽셀화, 소용돌이 그리고 말풍선과 생각풍선들을 구현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우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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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고양이라는 스프라이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왼쪽 코드 옆에 모양이란 탭이 있고요.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모양 1과 모양 2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두 가지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바꿔 가면서 발레리나를 바라보면서 어 걸어 가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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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장이 안 됐구나. 음. 음. 저장이 안 됐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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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인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번 반복하죠. 확인되셨죠? 자, 이것이 바로 자, 어,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자, 몇초 동안 말해라. 어,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스프라이트가 말풍선을 통해서 안녕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말하는 동작을 수행, 수행을 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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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안녕하세요를 1초동안 말하래요 자이 기능도 있지만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형태 안녕 말하기 그리고 얘를 1초 기다리면 똑같은 거잖아요 안녕 하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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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스프라이트의 모양을 1초 간격으로 무한히 바꿔라 자 지금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프라이트가 이벤트 범주의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형태 자 모양 바꾸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자 이것을 모양 바꾸기 자캣 A, 자, 캣 A로 바꿉니다. 제어 1초 기다립니다. 다음 뭘 모양 바꿔야죠? 캣 B로 바꿉니다. 다시 1초 기다렸다가 얘를 뭐 해라? 무한 반복해라. 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얘를 조립합니다. 자, 클릭해 볼까요? 자, 캣 A라고 하는 모양, 캣 B로 가는 B라고 하는 모양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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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옆에 있는 이 스크립트와 좀 같은 기능인거죠. 자, 확인되셨나요? 자, 모양을 지정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서대로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자, 확인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배경을 바꾸는 거네요. 배경을 바꾸는 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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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100% 기본 값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그 다음 기능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깔 효과를 25만큼 바꾸는 거 색깔 효과를 정하는 거 색깔을 바꾸는 거 정하는 거자 그래픽 효과를 입력돼, 입력된 값만큼 바꾸는 증가 또는 감소를 통해서 바꾸는 블록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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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벤트의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뭐해라? 색상을 바꿔라. 색깔을 1만큼 바꿔라. 자, 그거를 계속 변하는, 반복이잖아. 그래서 제어 범주에 무한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스프라이트 클릭해보세요. 자, 스프라이트,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계속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확인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옆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는 정하는 겁니다.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스프라이트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계속 무한반복하고요. 입력값은 1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동안에는 색깔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보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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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픽셀화 효과가 적용된다. 자, 픽셀화 효과를 1만큼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한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했죠? 자, 입력 값을 1이기 때문에 1만큼 바꾸는 거고요. 어?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가 된다고 그래픽 효과를 지워라. 즉, 원래 상태로 돌아와라. 자, 일단 이거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계속 기능이 반복되니까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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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대의 배경이름, 값, 예, 그리고 스프라이트의 현재 크기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블럭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자, 이거는 우리 나중에 다른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소리라고 하는, 자, 카테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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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 클릭해 볼까요? 다양한 음, 소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눌러 볼까요? 자, A A베이, 베자, A 베이스 한번 눌러 볼까요? 자, 그럼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시켜 보세요. 음, 뭐 베이스 기타의 뭐 A 코드인가요? 음, 그런 소리가 나네요. 자, 다른 거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볼드. 버드 눌러 보겠습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 볼까요? 음. 새소, 새 소리네. 자, 확인됐나요? 자, 이번에는 birthday 스데이 t h 스데이 자, 추가했고요. 자, 한번 플레이시켜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들어가 있네요. 어. 자 그래서 이 하단의 소리 고르기 자이 버튼을 통해서 자 우리가 다양한 음원을 선택해서 스프라이트 소리로 등록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야옹이니까 야옹이 소리를 내셔도 되고요. 야옹이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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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도, 끼 아, 한 박자가 아니죠? 0.5박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 얘는 산, 토끼 끼도 어, 끼도 미예요 얘도 자, 0.5박자로 연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 어. 다시, 토자는 뭔가요? 소리네요 다시, 67번 음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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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는 도레미 파 소리네요. 57번의 한 박자입니다. 자한 박자가 몇 개요? 여기 보시면 한 박자가 산, 토끼, 토끼, 야, 어디를 가느냐 네 개예요. 자한 박자가 네 개고 나머지는 다 0.5 박자야. 자한 박자감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다 0.5 박자. 자 얘를 플레이시키면. 이렇게 피아노 음으로 연주도 할수 있다고요. 악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어, 기타로 한번, 아, 전자기타로 바꿔볼까요? 클릭했을 때. 네, 악기를 바꿨더니 또 이렇게 됩니다. 다른 악기 한번 더 바꿔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섹소폰. 클릭했을 때. 되셨나요 되셨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합창단 음, 좋습니다 합창단 클릭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자 여기에 자 이거 들리는지 모르겠네 자 소리가 있고요자 어. 우리 제어탭에 가서 자 무한반복 무한반복을 한번 감싸 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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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어쨌든 그 산토끼 음악에 맞춰서 피아노로 자 연주 해봤습니다 음... 자 우리 소, 소리 탭에 관련된 소리 기능에 관련된 블로그 예상 문제가 뒤에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또 다른 확장 기능, 자 음성 출력하기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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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디귿자 모양의 반복을 쓴 거고 야옹 음원이 재생된대요 자 야옹 소리가 재생되고 1초씩 기다렸다가 반복될 때마다 음높이가 1씩 바뀌는 음높이를 1씩 바꾸는 그리고 그것을 아, 계속해서 12번 반복하는 그러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립트로 구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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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지워라 그 다음에 펜을 내려라 펜을 내리라는 얘기는 펜을 현재 들고 있는데 펜을 내려서 선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내리란 소리야 그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한 반복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뭐 할까요 우리 동작 범주에 가시면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있죠 얘를 무한 반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에 따라서 아, 보는게 아니죠 이동하는거지 어디있나요 마우스 포인트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서 자, 이 펜이 펜이 내려진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는거예요 그러면 어, 그리는 효과가 나타나는거지 숫자에서 클릭합니다 자 마우스에 따라서 이 펜이 그려지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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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을 선택하고 자, 펜슬 끝부분에 펜슬 끝부분에다가 중심점을 딱 잡아줍니다 그럼 중심점이 이 펜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스프라이트를 선택하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제는 정확하게 펜슬 끝에서 마우스 이동에 따라서 선이 그려지네요 확인 되셨습니까?